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인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기로 했을 때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 보고 싶은 그때의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보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시도해 보려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올수 있겠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상대를 격하게 미워하게 될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인 나는 요내 여자친구에게 헤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남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시도를 해요 그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못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내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다시 나를 한번 들여다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내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이요 분명히 남자인 나에 대해서 다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과연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가는 게 맞는지 혹은 조금 더한번더 가보고 끝내는 게 맞는지 그런데도요 이별했을 당시에 그 느낌이 여전히 여자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지기가 싫어요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해왔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요 그게 해결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불투명한 것들을 당당하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용기가 아직은 없다고요 그래서 여자도요 남자인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해오는지 물어오고요 그때 남자인 내가요 내가 진짜로 널 아끼고 사랑하는 걸 느껴서 후회가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또그 말을 들으니까요 여자는 분명히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그럼에도 여전히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할수 있는 말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또는 잘 모르겠어 또는 나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라는 말 정도를 하겠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요 남자는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아요 듣기에 너무 힘들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이 말들은요 자기 마음이 다치기가 싫어서 네가 전해준 그 말은 참 고맙지만 나는 지금은 당장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라는 정도로 그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걸 거예요 그렇게 나도 느끼고요 내 여자도 아마 그런 거겠죠 근데 간혹 약한 멘탈을 가진 남자 입장에서는 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는 라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건요 고민이 될 정도니까 마음이 식어 가는 거니까 그냥 놓아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기회를 주려고 하나보다 라는 쪽보다는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여자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또견딜려면 견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그 여자를 원하니까요 힘을 내보려고요 그래서 더 잘해줘도 보고요 더 설득을 해보려고도 해요 물론 그래서요 또 여자도요 그렇게 남자가 하니까 여자도 원래는 안 해보려고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자꾸 자기를 흔들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일 거라고요 그럼에도 남자는 요 여자가 자기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자는 요 남자가 진짜 달라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과 이걸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 여자친구가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 혹은 얼마 전부터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자의 마음에 궁금했던 남자는요 이게 성공으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어져서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여자친구를 염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봐요 그런데 역시나 누군가와 썸타는 느낌이 들어요 열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잡아 보려고 했던 남자인 나는요 이 순간 무너져요 남자도요 어쩌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미안하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냥저냥 둘러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쩌면 좀 격한 남자는요. 그 여자는 지금 나를 어장관리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어쩌면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보고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건가 봐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지금 그 생각이 맞는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자인 내가요 자기를 이제서야 잡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잊으려고 했던 나한테 잡고 싶다는 라 사인을 보내와서 여자인 나는 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요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려놓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고 누군가하고 가까워지고 도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게 맞는지 그걸 나는 체크를 또 해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덥석 가보겠다 안 가보겠다 결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찌 됐든 여자인 나는요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잘 알아줄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게 될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요 또그전 남자친구에게 그런 기회를 지금 줘볼까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여자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요즘 요 썸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내 남자친구가 알게 된다면 다시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사귀었을 때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여자는 알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고민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여자도 모르게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 자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기기보다는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해오는지를 나도 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자는 자기 합류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가 나한테 잘해보겠다고 다시 해보자고 오기 전까지 나도 그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가깝게 지내는 것 그것 자체가 미안할 것까지는 아닌데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에게 조금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느낌을 전한것 자체가 어쩌면 내 남자를 내가 희망고문 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요 지금 내 남자친구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장난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 여자는 요내 남자친구가 진짜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고 내 마음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쪽만 향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결과치가 만족스럽진 않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면요 사실 여자는 그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아직은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인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요 내가 요즘 썸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됐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너만을 위해 주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나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요.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달래요.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으니 자기가 포기하겠대요. 혹은 공격적으로 너 설마 누구 만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나 만나기 전에 이미 누구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와요. 너 지금 나 어장관리하는 거냐고 공격을 해오네요.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믿고 내 진심을 다해보려고 했던 게 한심하다고 자기 스스로 한탄을 해와요. 남자는 요 분명 흔들렸으니까요. 아팠으니까요. 충격받았으니까요. 서운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봐요. 자기는 진심으로 했는데 알아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확인된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나 봐요. 그런데 결국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은요. 그런 순간에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네요. 그래서 여자는요. 마음이 또 불안해졌어요. 괜히 자기가 나쁜 사람 된것 같고요 이상한 여자가 된것 같고요 또 괜히 안 좋은 말까지 듣게 됐으니까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네가 해보자고 해서 나를 고민하게 해놓고 결국은 또너 혼자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 제대로 각인시켜주죠 그래서 너라는 사람하고는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여자가 말을 하게 만들고 있나봐요 이런 말을 들은 남자도 요 자기가 정말 바보가 된것 같고요. 배신당한 것 같아요. 자기의 순정이 짓밟힌 느낌이 되니까 기왕 이렇게 된거 나도 할 말은 하자 하는 생각이 또 드나 보죠.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여자를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요. 혹 이렇게 하면 내 억울함을 그 여자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나 보죠.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싶기는 했었나 봐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잡아보려고 했던 여자는요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남자친구를 앞으로 분명히 더 멀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잡아보고 싶다는 여자에게 썸남이 생겼을 때요 전 남자친구인 나는요 그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냐라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그 썸남은 요그 여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를 할때그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거든요 혹은 요전 남자친구하고 통화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이해해 주고 괜찮다고 더 이야기하라고 배려해 주거든요 그 썸남은 요 어떻게 내 앞에서 전 남자친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전 남자친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 것 같으니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런 기분들을 여자에게 잘 전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여자의 마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나는 요그 여자를 잡아보고 싶었던 건데 그 썸남과 더 잘되게 도와주고 있는 중은 아닐까요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을 잡고 싶다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면요 어쩌면 그 여자가 요 썸남과 만나고 있는 중일 때가 진짜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썸남보다 전 남자친구로서 더 많이 이해해 줄수 있고요 그 썸남보다 내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던 걸 무기로 내 여자가 썸남을 만날 때마다 전 남자친구인 내가 더 생각날 수 있게 그 정도의 노력으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요 내전 여자친구가 그 썸남과의 관계에서 빨리 멈추고 나라는 사람에게 한번더 가보겠다는 라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신가요? 근데 그게 결국 또 내가 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를 바라고 편안하게 해주길 바랬던내 여자친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답답하다고 때려치고 그랬던 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냐고. 그럼 나는 썸남보다 훨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도 어떤 때는 요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여자에게 내가 썸남일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는 요 지금의 나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썸남의 위치에서 그 여자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그 사람 마음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전 남자친구지만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썸남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요두 가지 다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썸남일 때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요. 전 남자친구인 지금 내 모습도요. 그때 썸남처럼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잡고 싶어하는 내 여자친구도요. 전 남자친구인 내가 그 썸남보다 깊은 사랑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런데 썸남만큼의 사랑이나 썸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썸남만큼만 보여줘도 안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썸남에게는요. 안 가본 길을 가볼 수 있는 궁금함이나 설렘이 있지만요. 나와 다시 가보려면요. 문제가 되었거나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수 있을지에 대한 답답함이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썸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썸남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많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도 지내왔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공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많이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라 매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 순간에 그 여자를 잡고 싶어했던 내가 전달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점이라고요 그게 그런 순간에 내 모습이 여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썸남에게 여자친구를 뺏기실 건가요 아니면 썸남에게 넘사벽의 남자친구로 남으실 건가요 남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어쩌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남녀를 바꾸어서 생각해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해보는 거라면요. 내 이해를 바라는 순간이 결국 잘 가던 흐름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음에도 거기에 어떻게 제대로 불을 당기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